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드라마는 처음이네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과 반전의 연속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나 인물들 간의 에피소드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맡은 연기자들의 재능으로 놀라는 것은 정말 처음이네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편에서 나타난 보석은 바로 마요린 역의 유현입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비록 예화에서 바이올린 연주 모습은 봤지만 성악과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정통 성악과 출신의 실력을 처음으로 보여준 장면은 바로 조수미가 불렀던 나가거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잘 부른다는 느낌보다는 무얼 할까? 쉽게 부른다는 느낌? 아무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비록 연기 때문에 째려보는 얼굴이 되기는 했지만 노래의 유현 나름의 색깔이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나가거든은 그냥 들어도 좋지만 오케스트라가 받쳐주면 차원이 확 달라지네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늪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줬던 다희가 이번에는 강하늘와 함께 사람, 사랑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솔직히 김범수, 박정현에게는 좀못 미치지지만 둘다잘 부르더군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우가 나나의 마음을 알고 노래로 꼬신 건 아니죠?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연수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렉실력 역시 노래 못지않네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나름 귀여워요. 용준형도 마찬가지고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둘이서 빈치에 앉아 알콩달콩하게 랩을 하는 것이 보기 좋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7화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보석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랍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목소리로 승부하기로 한올포원팀의 유현이 이번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번에는 맑고 청량하다는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뒤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코러스까지 출동했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한 편의 대작을 보는 듯한 느낌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전 이것으로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비록 보컬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전 긴장감만 좀고조시키다가민세아가 부를 줄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어쨌든 히로인이니까.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설마 칼라바의 메인 보컬이 완전히 바뀔 줄이야.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노래 잘 부르는 하연수는 아껴둔 건가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어쨌든 김나나가 날 울리지마 를 멋지게 소화해냅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그래도 파워보컬이라는 말은 좀 과장된 듯.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소찬휘나 아이돌 중에서는 효린 정도는 되어야지 파워보컬이라고 할수 있지.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재화가 끝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도대체 이 드라마에 얼마나 많은 실력자들이 숨어있는 거야? 였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래와 연기가 두루 잘하는 인재들은 모두 이 드라마에 모인 것 같네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목을 잘못 지은 듯.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몬스타의 뜻의 몬스터와 불어로 나의 스타란 뜻 외에도 모노라는 뜻이 있다면서요. 이건 모노가 아니라 완전히 파리네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텍스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이 받는 충격은 훨씬 커진다잖아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설마 제작진이 이걸 노린 걸까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아무튼 배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8화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네요.